자 우선 여기 이 부분, 별 모양 뭐 작업하다보면 이 별의 뾰족뾰족한 것의 개수를 조절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얘는 동그라미로 만들어 볼게요 자엘립사나를 만들고 어, 그 다음에 얘한테 이펙트 그리고 디스토트 트랜스퍼만에 어, 지그재그라는 걸 적용하면 이 지그재그에 의해서 이 포인트 개수하고 이 선의 길이 이런 거 조절할 수가 어, 있죠. 그래서 쭉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될 필요가 없겠죠. 우선은 이렇게 딱 해놨으면. 당분간은. 그러면 자꾸 얘가 밑에 있을 때 다른 도형 작업을 할때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얘 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숫자 2번 누르면 어, 락이 걸리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원을 하나 어, 만들어주고, 자 얘는 스트로크로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정렬은 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로 이 뒷배경이 보이게 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 선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Ctrl-C, Ctrl-F 그리고 색상을 바꾼 다음에 어, 선의 두께를 조금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선으로 만들려면 어, 여기 대시라인을 체크해주면 어, 점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 대시값을 사용해서 어 점선의 길이 어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 되겠고요. 얘가 어 좌우가 이렇게 대칭이 정확하게 이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딱 정확하게 선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다이렉트에서 이 점만 선택해서 이 양쪽에 있는 두점 있죠. 어 이두 점만 선택한 다음에 어이 컷이라는 걸 해주면 점이 떨어지면서 정렬이 딱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상하좌우 정렬이 똑같이 됐겠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구멍이 뚫고 싶은데 구멍을 뚫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파인더에 어 위에서 아래 있는 도형을 빼내주는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되지 않아요. 왜안 되냐면 이 패스파인더라는 이 속성은 필만 인식을 한다고 했죠. 필만. 그러면 아직까지는 얘가 스트로크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어, 여기 있는 모든 이 스트로크들을, 어, 필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라는 걸 하게 되면, 얘가 이제 필의 속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 하게 되면,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되고. 어, 그 다음에 또 정확하게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또, 사각형을 없애주면, 이 부분이 사라지겠죠. 이 부분이. 자 이때 이제 정렬을 또 해야 되니까 이제 좀 전에 락을 걸어놨던 그 도형을 컨트롤, 알트, 숫자 2번 하면 어, 락이 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사각형 하나를 만들어서 잘라내버려야 되겠죠 어, 이때 그 잘라낼 때도 정확하게 가운데 정렬해야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선택하고 어, 움직이지 않아야 될 물체를 한번더 클릭하면 키 오브젝트가 되죠. 그 다음에 어, 가운데 정렬해주면 정렬이 딱 됐고 자그 다음에 얘를 그냥 무작정 자르지 마시고 항상 이런 부분이 좀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간격이 되도록 알트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만큼으로 자를 건지 뭐 이만큼으로 자를 건지 얘가 아무래도 선이 이렇게 걸치게 잘리면 좀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조금 짧게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해 놓고 얘와 얘를 선택해서 이 위에 있는 사각형이 또 아래에 있는 얘만 잘라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면 되죠. 그러면 잘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세일을 감싸고 있는 또 뾰족한 모양이 있죠. 그러면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F 한 다음에 얘를 사이즈를 줄여도 되겠죠. 그 다음에 색상을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안으로 넣었더니 이 뾰족한 게 너무 좀 길고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줄이고 싶어요. 또는 뭐 라운드의 모양으로 뭐 바꾼다든지 그러면 얘한테는 지금 이펙트에 의해서 이 뾰족한 걸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펙트를 추가하는 게 아니고 추가된 이펙트를 수정하려면 여기는 이 어피어런스라는 창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어피어런스라는 창이 여기 음, 창을 닫으면 어 여기 있네요. 자 어퓨어스라는 창에서 우리가 추가한 효과 이 효과를 한번더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뾰족한 선의 길이도 좀 줄여보고 나는 그냥 스무스하고 싶다 그러면 스무스로 바꿔줘도 되고 이때 포인트의 개수를 좀 줄이고 싶다 뭐 이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적어주면 되겠고 자 여기서 슈퍼딜 이 부분은 어, 우선 얘가 이렇게 아크 모양으로 휘어져 있긴 하지만 휘어지기 전 상태를 먼저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선은 반듯하게 어, 가로 방향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어, 그냥 우선 아래쪽에다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사각형을 길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안쪽으로 꺾여서 들어가 있죠 그럼 꺾으려면 점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다이렉트로 선택해 보면 지금은 점이 코너에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좌우측의 센터에다가 어, 점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펜툴을 이용해서 어, 점을 추가하면 되죠. 이때 이제 스마트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쭉 천천히 들어가면 핑크 라인을 따라서 점 추가하고 또 이쪽에 와서 점을 추가하고 이렇게 추가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이두점 가운데 있는 두 점은 그냥 반듯하니까 이렇게 드래그 선택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만 안으로 줄이거나 넓힐 때는 스케일 툴을 사용하면 됩니다. 스케일을 가지고 이 점을 클릭해서 움직이면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살짝 안으로 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하나의 다른 색상이 또 있어야 되니까 물체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자 이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f 한 다음에 얘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방법은 얘를 선택해놓고 오브젝트 패스 안에 있는 옵셋 패스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옵셋 값을 움직이면 일정한 간격으로 넓게 좁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해 놓고 오 k 를 하고 그다음에 색상을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 바깥쪽에는 어, 스트로크까지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보이게 됐고 그다음에 사각형은 그 위에다가 또 하나를 만들면 되겠죠 이때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안쪽으로 넣을 때 옵지트 패스 그다음에 옵셋 패스 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작업하다가 내가 여기에 맞는 이 도형이 이 색상과 똑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여기는 스와치 창에서 내가 쓴 컬러를 클릭해도 되겠지만 어, 이렇게도 됩니다. 여기는 이 도형을 선택해 놓고 음, 여기 좌측에 보면 스포이드 모양이 있죠. 아이드로퍼라고 있습니다. 이 툴을 가지고 다른 도형을 클릭하면 그 도형이 가지고 있는 색상이 이렇게 그대로, 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텍스트까지 하나, 어, 접어주고. 뭐, 별모양도 추가해주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그룹을 묶어준 다음에, 어, 그리고 나서 오브젝트에, 엔벨롭 디스토트에, 워프. 라는 걸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에서는 아크로가 아니고, 아크를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밴드 값으로 움직여주면, 이렇게 한꺼번에 위나 아래로 변화가 생기게 할수 있는, 이런 기능을 쓸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요그 다음에 얘를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위치만 밑으로 끌어내려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면 되죠. 세일도 추가해주고 이 글자도 키 오브젝트하고 가운데 정렬해주고 그런 다음에 좀 위로 올려주고 어,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을 뚫어내는 방법 좌우가 똑같이 스트로크가 대칭이 되게 하려면 점을 컷하세요. 컷 점을 컷그 다음에 이런 모양들은 한꺼번에 하는 게더 정확하니까 그룹을 묶은 다음에 적용을 해주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